I'm your f a 0 2 n 로 your f r i e 2 d y o u 2 f r 2 e n d your 2 2 i e 2 d y 아 그거 friend, y o i y 새해 코로나가 얼른 끝나길 거죠. 코로나가 얼른 없어지길 거죠. 내년에는 우리 모두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안돼도 벗고. 벗고. 안경도 벗고 안경 벗으면 안보여 고 그만 쑤시고 고 그만 쑤시고 코에서 피만 나는 거 너무 싫어 NO! NO! no. <웃음> 최근에 저희가 또 검사를 네네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 네네. 때문에 그래서 또 코를 쑤셨더니 <웃음> <웃음> 아 제가 언젠가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제가 항상 검사를 할 때마다 주세요 이래요. 근데 마스크 내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산서대주세요 어, 이러고 했는데 폭 치르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떡 떨어진다. 맞아요. 굉장히 섭씨 들어왔던 네.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정말 코를 그만 쑤시고 싶다. 맞아요. 그런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또 코로나라는 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응. 이 코로나가 제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아동현 볼까? 동, 동... 동... 동... 응. 어떻게 할 건데? 동아 용콩 별콩. 별콤. 용콩 별콩이 학교에 왔다. <웃음> 용콩 별콩이 학교에 왔다. <웃음> 용콩, 괜찮아왜 좋아하는 거야? 솔라 솔루님 아니, 같이죠 네, 10년 만인 건 같이니까 아, 어, 너무 웃기네 아, 아니, 아니, 이제 아. 퇴근을 해요 아, 이제 퇴근을, 퇴근을 해? 요 어. 이건 어. 앞에 거는 이제 학생분들을 위한 거고 이건 이제 퇴근해요 퇴근해요? 어. 퇴근해요, 퇴근해요. 어? <돌려> 주세요 빨리 돼요 벌써 여섯 시가 되었잖아요 다다 갈퇴를 언젠간 빨리 해야겠죠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마, 눈치 주지 마 아무도 보지 마 아무도 보지 마 뒤통수 하지 마 뒤통수, 마, 뒤통수 하지 말아요 <웃음> 아니, 뒤통수를 뭘 <뭐래>. 해요? <웃음> 네, 세근송이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영어로 우리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Hello 아, 그러면 은좀 반가워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hello, hello, hello, hi, hi, hi, guy, I, I, hi, guy, hi, hi, 이 i hi, i hi, hi, hi, hi, hi, h h h h h hi, h h h 헬로우송 네, 헬로우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